I'm ready to love, make it my e Can we stay together? <웃음> 혹시 방송 중이야? 2절 사비 원, 이절 사비 투한번 불러줘, 라이브 I'm not f o I love f r y We go, we go, we 이제 신인 때라면 이제 그런거지 이런 비하인드 카메라가 있다 시아시 네. 오늘 촬영을 스페셜 안무 영상을 촬영하러 아, 왔는데 또또 네. 또 색다른 각오가 있다고요 네, 전 앨범보다 좀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표정을 준비했어요아 표정을 준비했구나 네.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거 난 데뷔 때막 엄청 애, 발, 애교 부렸나? 애교, 아니야 애교를 많이 부르진 않았고 목소리가 불렀어. 밝았죠. 아니 내가 그래. 찾아줘? <웃음>